창문 주위에 하얀 바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경제와 자연과학 기술 발달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하얀 고무신이 검정 고무신으로 변하는 꿈고 마음씨는 오관대 없고 욕심과 검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하얀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권이나 실력을 갖고 높은 사람이 됨. 청년나무 가지에 하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깊은 학문과 지리를 탐구하거나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연구, 발명 발굴 명예, 부위, 출세 승진, 합격 등이 있다. 하얀 천에 흙탕물이 피어 묻어 있는 꿈.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욕망과 무력에 눈이 어두워 굳건한 선비의 지조를 팔아 먹게 된다. 질병, 오염, 탈압, 불결 등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하얀 실크 장갑을 끼고 차를 운전하며 막힘없이 달리는 꿈. 꿈에서 하얀 실크 장갑을 끼고 차를 운전하며 막힘없이 달렸다며 앞으로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만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 탄탄대로의 미래를 설계하리라는 것을 예지하는 꿈으로 대길몽이다. 하얀옥 황화리 속에 세 개의 진주 알이 알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 당대의 훌륭한 학자가 된다.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 삼형제를 낳아 출세시킨다. 구기공명, 명예, 승진, 권력 등을 얻는다. 옹달샘 안에 하얀 붓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당대의 희귀한 명작을 발표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 및 외국 시장에 수출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하얀 집을 본꿈 도둑이 들어 손을 입게 된흰 용이 하얀 눈 속에서 나와 하늘로 높이 올라간 꿈 돈, 재물, 몰풍, 낙철 등을 암시하며 소월의 성취와 행운을 상징함 어깨에 하얀 띠를 두르는 꿈 빛깊은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입신양명, 출세, 성공, 명예, 상부, 발명, 연구, 개발, 배가, 합격, 승진 등의 기론이다. 하얀 수성면에 빨간 꽃이 핀 꽃무늬가 곱게 보이는 꿈. 멋진 예술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대상과 상품을 받게 된다. 지성이 숨을 쉬는 예술의 공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색깔로 눈요기를 한다. 화려하게 꽃이 핀 공간 속에서 멋지고 알찬 사랑을 지혜로 낳는다. 깊은 계곡에 하얀 산삼꽃이 피어있는 꿈. 명예와 성공 등 소망하던 빛이 잘 풀림. 하얀 모란꽃이 천사 날개처럼 우아하게 보이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국전이나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입상한다. 봄빛의 새하얀 매화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그 화려한 음색, 뛰어난 앙상블, 중량감 있는 연주, 멋진 아모니 등을 고로 맛보게 된다. 작품 전시회나 미술관에 참석하여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수도하는 곳에 하얀 섬광이 번쩍거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바라고 갈구하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크게 깨달아 경지에 오른다. 마 없이 사심과 망념을 버리고 오직 마음속으로 소망을 기원한다. 시체의 하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꿈. 버려놓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하얀 국화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드롭이 명성을 떨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취직,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재물 등이 있다. 하얀 서류봉투검 표면에 까만 글씨나 상서로운 동물 그림이 보이는 꿈. 분명 각종 시험에 합격되고 입신양명하게 된다. 승진, 당선, 기소식 등의 길조이다. 하얀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키고 싶은 마음의 암시. 광활한 대지 위에 하얀 비단을 깔아 놓은 꿈. 사랑, 진실, 성실, 금면, 봉사, 협동, 언론 등이 통하는 밝고 명랑한 사회로 발전되고 특히 국민 보건 지유에이바지 않은 의술이 발달된다. 하얀 털옷을 입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심양명한다.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론이다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손짓을 하는 꿈. 삶이란 기쁨 속에 눈물을 흘리고 슬픔 속에 즐거움이 있듯이 희로애락은 삶의 인생 독본이기도 하다. 눈위에 하얀 백화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부기공명 입신출세,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취득 성공 등이 있다 옹달샘 안에 하얀 국화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진리, 탐구, 발명, 명예 등이 있다 목화열매가 터져서 하얀 솜털을 도해낸꿈 새로운 일로 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재물을 얻게 됨 원숭이나 흰 침팬지를 보는 꿈. 성공운이 트이고 직장이 생기며 주변 생활이 안정되고 번창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얀 수염이 길게 난 꿈. 수명장수하며 부귀공명하고 매사의 행운과 기론이확 트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2파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발명 창작 행운 등이 있다. 웨딩드레스에 하얀 꽃이 우아하고 곱게 피어있는 꿈. 순수한 지위와 사랑과 행복이 사뿐히 가슴에 안긴다. 흰 눈꽃처럼 맑고 밝은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멋진 예술 꿈을 꾼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꿈. 승진이나 허가 등 기쁜 소식이 들려옴. 하얀 비둘기가 야한 어깨 위에 앉아있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승리, 자격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깊은 바다에서 하얀 산호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신, 폐질환 환자의 병이 낫는다.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넓은 평야 모카밭에 하얀 목과 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명예, 부귀 재물, 돈, 행재 식보, 생산, 수출, 문화예술, 창작 등이 있다. 진달래 꽃이 변해 장미꽃이 되고 장미꽃이 또 변해 하얀 연꽃이 되는 꿈. 아름다움 위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덕을 닦아 참된 사람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모진 고생 끝에 일어나 성공한다 하얀 손수건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지는 꿈 어떤 사건 내용이 일문교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에 상응한 신상필벌이 곧 떨어지게 된다 반용반기, 명암 기쁨 속에 슬픔 등이 있다 흰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꿈 여러 방면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림 여성이 하얀 상복을 입은 꿈 여성이 하얀 상복을 입은 꿈을 꾸게 되면 유산상속, 결혼, 남편의 출세 등을 암시한다. 하얀 매화 꽃이 만발한 사이로 지나가는 꿈. 여자로 인해 고생하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책장 밑에서 하얀 구롱이가 나오는 꿈. 오래된 문헌 속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학문과 지휘탐구를 하게 된다. 건물 내부 벽면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꿈 이와 비슷한 꿈. 오랫동안 소가리병이나 위장병으로 앓던 것이 깨끗이 낫게 된다. 그릇된 생각과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참회와 반성, 고해성사를 하게 된다. 변동, 변화, 혁신, 참된 모습, 대축, 수리, 참된 의식, 기억 등을 한다. 새하얀 연꽃이 달빛처럼 탐스럽고 환하게 보이는 꿈. 오해를 풀어 진실을 밝혀내거나 진리를 깨닫게 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얀 섬광이 비치는 꿈. 우주청조와 자연계의 동식물이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다. 구금이 왕성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힘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다. 하얀색 갓을 쓰는 꿈. 유산을 상속받거나 큰 권리가 주어진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하얀 사파이어 반지를 받는 꿈. 임무, 자연계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 상, 홍정을 받거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합격, 당선, 승리, 승진 등의 길조가 있다. 관공서나 학교 정문 앞에 하얀 바위가 우뚝서 있는 꿈. 입신 출세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하얀 연꽃이 달빛같이 환하게 보이는 꿈.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경지에 이르게 된다. 창조, 창작, 명예, 경사, 발명, 감상, 행운 등이 있다. 하얀 뱀을 죽인 꿈. 자신과 결정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기거나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되게 하는 암시의 꿈. 자신의 하얀색 옷에 누군가 붓글씨를 쓰는 꿈. 자신의 하얀색 옷에 누군가 붓글씨를 쓰는 꿈을 꾸게 되면 신분이나 권위의 변화가 있거나 사업상 새로운 이미지를 구상한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는 성광을 내며 번쩍거리는 꿈. 자연은 오묘하고 신비감을 느끼며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여 신물질을 발견하게 된다. 작품 창작, 창조, 발명, 새로운 신소재 등이 있다. 머리카락이 하얀 백발로 보이는 꿈. 장수하며 기라의 징조이다. 구덩이 속에 하얀색 검정색 이부자리 를 덮고 누워있는 꿈. 저승사자를 따라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떠난다. 중병 사망을 하게 된다. 하얀 가지꽃이 피어있는 꿈. 정신발달과 분해발달을 가져다 주고 문예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구휘 명예출세 연구 발명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자격취득신춘문의 등단 성공 승리 등 소화성 취하게 된다. 맑은 무리로 하얀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정신이 맑아지고 이지적으로 세련되어 덕망있는 인격자가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맑은 물 속에 하얀 흙이 매끄럽게 깔려있는 꿈.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며 매사 생각대로 잘 풀려 나감 하얀 면장갑을 끼고 있는 꿈. 조만간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이 생김. 선인장꽃 속에 하얀 진주알이 반짝거리는 꿈. 종교. 학문, 치리 등에 관한 것을 탐구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연구, 발명, 재물, 혼사, 결혼, 수호성취 등이 있다.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출근하는 꿈. 직장에서 신임을 얻어 능력을 인정받는 꿈. 안방에서 누군가 하얀색 이부자리를 덮고 누워있는 꿈. 집안의 우환이들 끊고 질병과 사고가 발생한다. 천지지변이 있다. 하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바람결에 나부 끼는 꿈. 천사의 옷자락을 따라 지위의 세계로 넘나든다. 순수한 사랑이 있다. 몸 빛깔이 하얀 원숭이를 본 꿈. 하는 일이 잘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됨. 하얀 개가 다가오거나 마당에 들어오는 꿈. 하얀 개가 다가오거나 마당에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생기거나 업무상 후원자가 나타나 이득을 줄 암시며 흰 개는 길몽으로 해석된다.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는 꿈.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의 여성이 꾸게 되면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 하얀 신령이 나타나 어디론가 자신을 데려가는 꿈. 하얀 신령이 나타나 어디론가 자신을 데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직장인은 승진하게 된다.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입시명명한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개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하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유산을 상속받는다. 66 잣나무에 하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 지리 종교, 문예 등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한다. 창작, 명예, 행운 등이 있다. 하얀 치마에 관한 꿈. 행복의 상징이다. 다른 색일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바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얀 웨딩드레스에 시커먼 먹물이 튀어 얼룩진 꿈. 웃서 담아 격으로 깊은 경사의 악기가 발동하여 설치게 된다. 목에 티가 있어 삶의 희로애락이 뒤섞인다 불쾌 반윤반길이 있다. 하기에 하얀 알을 낳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창조, 발명, 저술 등의 길조이다. 하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장을 곱게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훌륭한 신분으로 대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 연설을 하거나 축하 파티를 열게 된다. 어떤 종교에 기해하거나 참된 신앙심을 갖게 된다. 숲 속에서 하얀 돼지를 발견하는 꿈. 희귀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재물, 돈, 행재 발굴 등이 있다. 맑은 물 속에서 하얀 시계를 건져내는 꿈. 희귀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신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메밀 껍질 속에 하얀 알갱이가 빛이 나는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세계사적 인류문화사의 한 획을 긋는다. 아이디어, 창작, 발명 감정, 탐구, 명예 등이 있다. 하얀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